또 봐요. 중국 사람 같아. 이하. 이건 아니 봐요. 저 개인적으로 은색깔 추천드립니다. 쿨스이톤이라서 은색이 잘 받을 것 같아요. <웃음> 어, 생각보다 되게 잘린다. 이때까지 입었던 것들 제나예요. 아 진짜? 네, 얼마예요? 진짜 나? 네! 이때까지 입었던 것들 거... 제나예요. <웃음> <웃음> <웃음> 그거 입고 세나도 가면 사람들이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웃음> 응. 대만 스타 느낌 나 <웃음> 응. 얼마예요 얼마예요. 1 9 9원이네요 세일 안 해요. 세일 좋아하잖아요. 정말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는 것아니라 그건요. 반대 다 있는데, 왜그 한번 차려 나갔다 까요짜자 와! <목소리> 아빠도 안살것 같으니까 그냥 가라네. 내 <목소리도> 혼자 와, 날씨 봐봐. 어, 진짜 좋다 와, 날씨 좋다. 맛있다. 와, 지금 연명 최데요 이거. 야, 경치가 좋다 여기. 고생 <목소리> <목소리> <웃음> 진짜 어색하다 <웃음> 저두분좀 찍어드릴까요? 근데 요 쪽으로 찍어야 좋을 텐데 저두 명. 시원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laughs> oh. oh, can you speak e Korean? I no, know a little bit. Oh, y a little bit. Yeah. Yeah. Yeah. I'm from Thailand, yeah. Thailand. Thailand. Thailand. Thailand? Yeah. Oh, oh really? I yeah. love Korea. Oh, really? Yeah, Saudi u i g 가오리 Oh, r e l l i n i h i 로이자 In the in the here here r u l j a it's not correct. i the o b home h m e h m e r o m o e h o m o m e h o e o m h o m home o m e h o m o m e h o m home home home home o m o m e home home h o e home h o e h o e h i m e h o e h l m y o h o e h o h o h o o o h e h h m e e <laughs> Have a nice trip. Okay, bye bye. Brazil. Merry Christmas. As well. yeah, Merry Christmas. Bye bye. Oh, the f o is 완전 gentle. 시작하는 거 이렇게 지금? 네, 중국의 문화는 설거지를 대충 해서 이렇게 <웃음> 뜨거운 물로 한번 세척해야 돼요. 자, 보시면 은 이렇게 불순물이, <웃음>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웃음> 아, 씻어내는 겁니다. 뭐 잘하시는데요? 저는 팀 마실래요? 열리라는 주인장. 드식물이 됐어요. Don't take on it. I don't know w h 이 y 이 u would f o l 이 o w 아 h a n k y 이 u You would do it. I don't know. I don't 유튜버, 유튜버. 우리 유튜버. 자, 순식간에 n 끝! know. I don't know. I don't k MC 하면 다를 거 같지 않요어 MC 하셔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막 얼굴은 눈다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빠 요즘 술좀는거 같아요 이거 한 모금 마세요 많이 늘었네요 아술없어 오 <웃음> 어, 감사합니다 해 어, 협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직업병이 직업병 감사합니다 짠다 아우즈아우즈아우즈방송 약간 방송 해드릴 것 같아 이 <웃음> 브랜드 리스트 빠바밤 빠바요거 술빵인가요? <웃음> <웃음> 안에 안에 찍어안에 <웃음> <지금 안에> 찍어줄게 <웃음> <웃음> <웃음> 맛 있어. 맞맞맞 <웃음> 커스터란나요? 네, 맞아요. <웃음> 저 제가 이거 봐. 이거 이거 제가. 제가요. 요이거 이거예요. 네, 이요. 어, 맛있겠다. 요거는 조심해서 드세요. 요거는 먹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웃음> 자, 간장에 살짝 찍어서 놓치지 마때 <웃음> 젓가락을 자, <여기 웃음> 놓친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찍으실 때 <웃음> <와>, 아래 부분을 <웃음> 찍으시고 <웃음> 드실 때는 딱 <웃음> <살짝> 돌려서 <웃음> 간장을 흘리니 對嗰個數點完啊要咩時間點點啊點啊老細你還是啊搞完啲啊唔好炒咁熟啊拍拍拍拍唔好搞錯係啊人大堂多幾唔要執㗎唔要執㗎唔要執㗎唔要執㗎唔要執㗎唔要執㗎仲會用嘅仲會用仲會兩個人嘅兩個人嘅問媽媽都錄㗎請多謝請多謝請多 세 개, 세 개. 이